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서 이를 닦으려고 하는데 누가 제 칫솔을 사용한 거예요 엄마가 가끔 아무 칫솔이나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 소리를 질렀죠 엄마! 엄마가 내 칫솔 샀지? 내것 말고 엄마 것 쓰라고! 아, 진짜. 더럽게 말이야!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빠가 야, 엄마 엄마가 칫솔 좀쓸수 있지 그런 것으로 아침부터 소리를 치고 다녀? 아이고 저거 저거 저송질머리하고는 저런 걸 누가 데려갈지 아이고.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놈 아빠는 입을 닫으셨습니다 <웃음> 엄마는 아빠보다 일곱 살이 많고 롱